아, 지 쫄지, 쫄지, 야 되나? 이동력이 <웃음> 다 오면은 지쫄가 쫄지, 쫄지, 시다 오, 어, 요로코비 오셔 시고요 오늘 원소 원소 선멸하러 갑니다. こ <웃음> 많이 받으시고요 아. <웃음> 안두부 님 어서 오세요. 방에서만데 <웃음> <웃음> 잘하셨습니다. 두 분님 좀 어때요? 이제 그림 그거 하시 계속 하시나? 아,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렸죠. 아, 감기가 좀온거 같아 가지고. 스이이 <웃음> 크흠. 안두 분님이 어떤 거요 그림이요. 그거 회사뭐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밑줄 두 분님이 취직이나 되었으면. 영국 좋겠습니다. 거의 가신다고 했던 거본것 같은데. 거기서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직. 맞죠. 그렇죠.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취준생을 좀한 2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잘 알죠. 저도 제가 어떻게 취직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밑줄 두 분님이 영국 푸른 <웃음> 리데이 하려다가. 워킹 어, 홀리데이, 그거 아니에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음악이 응, 있다. 했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구요. 데 어렵지 않아요? 아, 늑대님, 어서 오시고요. 각서여리 고미술두 분님이 지금 취직 제의가 들어와서 워홀 신청 유지하되 취직 이야기 하려고요. 음, 그 워홀이 제가. 미두 분님이 개인적으로. 사실 간다면 정말 무획으로 가는 것 제가 워홀을. 국세기사님이 확실히 수이지 영웅들 듣고 오니 할만해 보이십니다 음, 자, 세호를 <웃음> 일단 세호에서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세이서이세이서이이있이 그래서 제 경험만 얘기하자면 한 번쯤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길게는 못 간다는 거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야 된다는 거 한국에서 또 다시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래서 근데 가려면 지금밖에 지금 두분님나이때 20대잖아요? 두분님나이때딱못 가면 더 이상 갈 기회가 인생에 없을 수도 있어요 결정을 잘 하시고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많은 걸 고민하고 또 부모님과도 많은 걸 상의하고 또주위에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 있으면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만나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아셨죠? 그.. 득대님 맞아요 초한지 장수 데리고 오니까 좋은데? 너무 센데 애들이? 일단 이.. 계략으로 이런.. <웃음> 아니.. 장량이.. 이거 봐요 어양땅 막 이런거 그냥 뭐 계략으로 그냥 점령해버리니까 이거 답이 없잖아 그냥 너무 쭉쭉 가는데 나름? 나름 그래속 쭉쭉 가고 있는 중이죠 한비나 뭐 이렇게 네, 들이 그냥 뭐.. 그냥 탈 탈점령이야, 바로 실패도 안 해. 실패도 없어. 그래서 나름 뭐 무슨 사기야. 임무가 실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꺼놨죠. 알았죠? 얘 많이 안 오시면 제 방송은 그겁니다. 많이 안 오시면 도해 하신 것처럼 좀 재밌게 놀고. 음, 좀많이 오시면은 좀 음, 그러니까 いた니까 편하죠? 어 너무 사니야 편하죠. 원래 무사할야나 지금 는하부냥할때못꾸는하친에꿈혀있었는데 지금 거이친었는데 지금 거의 친구는 뭐 이기적이일어는어이 거의 뭐 너무 사기가 떨어진 장소들은, 그냥 바로. 가나. 아, 정말 훌륭한. 남피의 장소들이 안 나오죠? 28명이나, 이 친구들 다, 다 원소 친구들 다, 그냥 등용을 싹 하고, 등용을 싹 가능하다면 등용을 싹 하고, 제가 하북을 점령하면서 쭉, 쭉쭉 가면 되겠죠? 손찬이 패밀리들 다살 압박시키고, 이 개가 병력이 좀 많긴 많다. 여기 지금 투석기랑좀 오고 가야겠네. 사모아마센나어 너무 세, 초안제들. 모시히라키모 아 어. 어. 양땅은 점령 못하네 역시 장양이 가야 되죠? 장무 땅 동에 점령해 버리니까. 고립 고립작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리평 아. 빨리 장국당 점령하고 남피 병력 끊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오질 않네요, 아주. 요가. 군공하라사우리 음. 공격하라. 음. 공격하라. 음. 우리 앞가 음. 아, 보드군이 왔다. 요 음. 결재를 빨리 올리도록. 우리 너희들은 어, 요로코비 くださ 자 그리고 아까 뭐 상업이 끝났는데 장한 땅이 끝났나 아, 진상이니다아 재유 땅이 끝났구나. 이제 농업 발전시키고 다른 데는 안끝났네 아, 이거는 열심히 발전 중에 있고. 오마카세 구나사이. 마이가 아까 왔는데. 여기 사마이가 왔거든요. 마이 형,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낙양에서 사마이가 나타나더라고. 오. 오. 관직을 조금 더... 사마이가 어딘지 모르겠다. 사마이 아까 있었는데? 어우, 4마일 여기다 4마일. 응, 운동을 빨리 합시다. <웃음> 아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아, 빠르게 치러갑니다. 아, 워울 가기 싫어요. 이제... 이분님, 가지 마요. 내가 가기 싫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막... 막... 세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막... 그 막... 막... 그 막... 잘그리 오시 계속 꿈을 위해 달리는 것 같지 가기 싫으면 가지마요 나라면 가기 싫.. 시... 인생이어떻게 걱정하는건 어렵지만 나라면 얘가 가기 싫은 마음이 들면 안갈 것같아 다시 그렇게 면 생각보다 빨리 점령했는데? 이게 점령하면 다 포로가 나 u g h I'm a tough. I'm a 1피만 남았습니다 고호우쿠이타시마아 이걸 선택이 다스 <웃음> 그래요? 이걸 선택이 있어 아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몰랐잖아 하하 자 바로 출신합시다 미노이욱더 전또수진도 오! 달 그냥 이로 바로 가자 훈찬이 형이 올 수도 있지만 무시고 가는 거야 오 <웃음> 마카세ください <웃음> 진양 여기 뭐야? 업당이 좋긴 좋네. 업당으로... 어... 네... 하는거 없는 줄 알았더니... 미안... 소리... 미니아마를... 고해해 냈어. 약간 이렇게 두고... 이~ 그것도... 슬까... 아... 이거... <웃음> 포르에다 빨리 등용해야겠다. 우 땅에 땅을 뭔가 잘물끌어나갈수있어 신비가 가면 이게 t 아이건너 웃어주시고요 다재 t e r 사야무기좋아 a 는 얘기 좀더 없어 나이스. 신배정도야 뭐 신배면 거의 뭐 책상입니까? 책상과 장군가 음. 이건 누구인가 자, 이거 다른장계에여기게 어. 포로를 빨리 등용해야겠다 원소가 세력이 좀 멸망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탈주하기 전에 등용에 매진해야겠어요 응. 성마이를 얻어서 너무 좋고 많이 발전했죠? 음, 지금. 출いたし 음. ます. 아, 친구들은 조금 아직. 아직 그 충성심이 높네요. 더 잡히스 더더 지옥에 있어야겠어요, 감옥에. 그렇죠. 어제 좀잘 됐습니다. 이제 좀 늑대님의 팁으로 인해 야근이 다 돕고까지 많이 많이 왔어요. 어, 어. 지금 야양을 진출해 위쪽으로 해서 원소와 다이다이를 성공하여 요오님과 늑대님의 활약으 고. 보 원소를 붙찌르고네 라르엔 라르 뭐야 뭐라 그래. 노래 모시게 맙시 대대 하북 대 하북 점령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피까지 진격하면 지금 거의 손찬영 손찬이 패밀리만 남아요. 하북 가서 딱딱 점령하고 하북구에서 딱 재정비한 다음에 지금 조조랑 친하거든요. 조조랑 유비랑 조금 친한 옆를 정리하면서 서량을 먹는 그런 케이스로 오늘한 군형이라고요 지금. 아 그래, 요원님 어제 그 유튜브에서 하시는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요원님과 같고 어가요 뭐참? 잘 돼요?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도 괜찮 근데 유튜브 라이브 잘모르겠어 유튜브 그 라이브가좀이제 사람들한테 홍보하기는 좋죠 요원님께는 구독자 받으시니까 기능 기능이다 그런 것들이나 부족한 것들 저는 좀노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고비, 그러지. 왜 이제? 방송 방송도 요, 잘 하셨으면 좋겠다. 어, 아, 이렇게 동영을 못해. 이를 빨리 물리치자. 이를 정리하라. 아드님 오신다. 고칠 보라. 님그 하시다가 제가 미천한 제가 도움 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심 제가 물론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언제. 달성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거 근데 저보다 더잘하실것 같아가지고 자 아, 여기 한 세력을 전멸시킨적은 없는데 이 세력을 전멸시키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난피 남피, 남피성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정리하면 막 포로가 엄청 많겠죠? 다 내장수가 되었네요 뭐 32명이나 있어요이친구들 일괄 등용하면 뭐 나라가 불국강병에 병병해지겠는데? 어, 지금 알량문치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할줄 하지 않은 이상 리야원룸 이렇게... 아 공격하는 법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는 법을 조금... 알았어요 이, 이, 이 게임이 좀익숙해졌어요 한국지십사를 하는 법자 이제 원소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 게임에 이 게임에 루즈함을 떠나서 제가 좀 길게 하고 싶어요 내일 쉬니까 다들 내일 으시잖아요어 <웃음> 일괄성 원이 좋아요 동영 어 뭐야 아니 원소가 원소가 원소를 등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원소가 온다고? 장수 <웃음> 아니 장수들은 어? 투왕 투항, 투왕을 결의하며 어? 그삼타로에서 원소의 나라가 뭐죠? 어?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원소는 그냥 원트. 아니 포로로 가시죠 유님 안녕하세요. 오셔고요 아이오닉 클림도 없어주고아처형감안 됩니다. 분들 네. 이 게임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게임은 장수가 무조건 많은 요 물론이야. 자 이제 우, 내가 이날을 위해 돈을 어 이따가 탈출하지 말라고요. 자 이제 친구들을 분배합시다. 이제 이 분배 정책을 펼칠 때가 됐어요. 제가 어 맞아요. 분배 정책을 펼쳐야 돼. 일단. 여비마로시다이녀석 어, 조금만 시다 조금만 갑시다. 갑다 조금만 더갑시갑시이은 조금만 은이다은은 뿌려야돼요 내정을 잘 할수있게 장수가 몇명 부족하죠? 봐봐 아, 이렇게 이 게임을 모으는 분들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명이 기본으로 필요해일곱명 기본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내정에 모병과 훈련을 할수있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하나 둘 제가 지금 필요한 장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보내야 되겠죠 으로 스물여섯 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 상을 일단 와장창도 줘야죠. 돈을 이날 위해 돈을 모아놨다. 고와아리가이맞어 네, 여섯 명을 일단 개로 보내죠 업장수들 어. 위주로. 어, 소영은 좀 소영 능력치에 별로 안 좋다. 소형을좀키울라고 했더니. 이때마이로. 세명 일단 보내고. 자, 이쪽은 다안다 다 있나요? 제가 자, 이건 다 진양 땅은 지금 이 드려 데려올 인재가 없고 아, 이 무병 담당 한명 데려가야겠네. 뭐야? 이 친구들 하는 게 없잖아. 왜이 친구들 하는 게 없지? 맡아서 해. 대그래, 면은 무술무 장소들은 이동할 필요가 있어. 우리 무슬무 장소들은 업으로 보여요 다른 무슬무 지옥에 또 하러 가야되니까 슈타트 어? 지금 여기 무슬모 있거든요? 아무것도 일을 안하는 고농만 빨고있는 이 일을 하나 있는 사나이와 일을 안하는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어? 남피로 보냈나요 제가 지금? 어부로 보냈죠 아사마이는 아까 어디로 보냈지 내가 까먹었다 어 이게 뭐야? 어 이건 뭐지? 기주재패 <웃음> 사마이는 곁에 둘까? 그래도 좀 라르님 으로써 기주전역이 우리군에 복속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량이 더 위대한 치작가였을까요? 아니면 사마이가 더 위대한 치작가일까? <웃음> 기준은 하의핵심 중심이 되는 땅입니다. 이곳을 얻은 것은 큰 의미가 있죠. 두에게 공을 치한다고. 근데 왜 관직은 관직은 왜안 줘? 관직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장량 소화. 뭐그시대초안지에 해당하는...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대 이건 무슨 도독 그런 건가? 각서만리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인 잠깐만... 이거 누구 줄까? 그래도 우리 게임을 지원해주신 늑대님 이런거 군단인거 같은데? 아 군단장이에요? 일단 제가 전면적으로 다 컨트롤 할거니까 자자 이제 조자룡 온다 온다 조자룡을 임명하러 갈 때가 됐다 음. 아, 친구들 일단 돈을 받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하부가 재피한 친구들 때문에 원소용 구감부터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자 이제 저어 병력부터 물리치대가 됐다 저이게계케 <목소리> 我미니 n e 자. <웃음> 아우 아우 기침이 계속 나서 いたします 아 근데 저3타로도 해봐야되는데? 이거 졸지에 늑대님 때문에 이거, 3, 이거 빠져가지고 나 지금 계속하고 있네 아나 원래 3타로 해야되는데 <웃음> 아... 그러기엔 이게 너무 재밌잖아 그래도 한번은 한번은 어, 그거 해봐야지 않을까? 남잔데 어? 남자가 어 차나 통해 한번 해봐야죠 새로운 게임 나왔는데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못하고 있네 진짜로 깜타로 나 해보고 싶긴 한데 어 근데 왜왜그 안가지? 예정왜안가죠 저기 가야 되는데? 자정도 아직도 이동 중인가? 아닌데? 장수가 안 들어가. 얘들아, 여기 정치를 해야 될거 아니니? 아, 명령서 부족. 아, 여기가 okay, 왜? Okay. 지금 봤고요 명령서 부족한 거 저장은 막다이 망할 게임 저장, 자동 저장이 없더라고. 내가 못하는 건지? 어? 좋았어요. 이조전령까지 얻으면 천군 만마다. 병 병력이 또 고맙게 나와 주죠? 괜찬이형은정령하고이선도는왜 이렇게 많아? 아, 국봉 님 지금 어디 있지? 우리 국봉 님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나? 수도회에서 꼴 빨고 있나 지금? 국뽕님을 찾습니다 국뽕님 어디갔냐? 국뽕님 전쟁했을까? 아 요청에 의해 국뽕이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 어딨냐 평양에서 지금 농사짓고 있어요 어... 평양 땅이 어딨나? 알겠습니다 전쟁으로 착출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착출합니다 편하게 살고 있... 꼴빨기 싫다면 전쟁으로 가야죠 가족들을 등지고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아, 지역 이렇게 전쟁, 전쟁터로 전쟁 갑니다. 남피 땅으로 오세요. 이거 능력 좋아요. 다 제가 그냥 하려다가 이 우리 단독관 분들은 그냥 좋게 세팅을 했어요. 터마돕시다. 안전은 많으니까. 세력이 세력이에요. 어. <웃음> 어디 가니 이 친구야? 혼자 우리 가야 되는데. 고명령요. 가시고 말이 맞시다. 엑자를 한번 때려주고. 어? 당에 지금 상업을 좀더 해야죠. 좋다. 무신행정 하는데 없죠 지금 제가. 아, 지 이런 거. 가시마리시다 아. 자, 그리고 인재 등용에 좀 나머지는 열심히 봅시다 마이루카. 이런, 이젠 사람을 가리면 안되 이치 이런, 이런 능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지만 비록 안 좋은 친구들이지만. 아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스릴 땅이 많기 때문에 어, 가야 된다니다 감옥에 계속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계속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이러면 충성심이고 나발이고 다 옛날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충과 예와 의를 다 하면 뭐요사람이 당장에요. 어, 우리 가족이 못 먹고 이러면. 마음이 다 이렇게 틀어질 수 밖에 없어 배고프고 이러면 <웃음> 아 저기 농사짓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전쟁터로 부르려고 호출했습니다 강약거로 농사짓고 계셨는데 어, 지력가로 태어나가지고 농사짓고 계셨는데요 전쟁터로 제가 부를게요 전쟁하러 오셔야 됩니다 아 문추가 탈퇴했다 문추먼저 데려올걸 아깜빡했네 문추가 있다는 거. 아, 농사의 기분 전쟁의 기분이 농사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기분은 농사 아 문추를 내가 보냈네 아동작 좋은 장소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아다 후잡들만 남았네 그 남은 오전에다 전해. 전예. 전해. 제가 정사 정말 좋아서 전해 정말 위대한 장소예요. 거의 뭐 진나라 그쵸 그렇죠? 분열날 때까지 조주는 유비 밑에 있던 공손찬 밑에 있던 전해에게 자기 셋째 아들인 황수화를 맡기면서까지. 하북에 하북은 아니죠 저기 오한족을 막는데 전예만은 무한신뢰를 보냈어요 그래서 조창이 조비 시절에 전예가 아프면서 황수아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전예의 병사들로 대반란을 일으키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진실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비가 그걸 알고 조창을 죽였죠 어디 땅이죠? 초땅이 같은 거기로 유배보내서 유배가 죽였죠 장... 안타까운 인재입니다 전해가.. 전해가 삼국제 <웃음> 연이에서잘안 나오는데 전해가 거의 뭐 장합과 뭐 그런 인재들과 비등비등한 직책이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 써있습니다 조선전에 중생을 치카오 하북은 원래 조조.. 조조 얘기보면 하북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도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쪽은 모두 전해가 맡았어요 오한족들이 너무 심하게 깽판 쳤어요 전권을 전권을 맡겼죠? 전해한테 그만큼 전해는 어, 위대한 장소였네 근데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보낸담 한 번에 컨트롤하는 걸 모르겠어 이코니 모르겠다. 증거합시다. 무시하고 가. 말. 손찬이 형 점령하러 간다. 야 떼야로. 고이 사이 다 보냈죠. 유병력이면 충분히 점령하겠죠. 다자수송도 음. 보내니까. 바이오님이 좀 배우신 분이구만. 임조 컨트롤 전이가 너무 잘했죠. 그, 뭐, 제가 까긴 좀, 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한국제에서 나오는, 어, 전이 왔어요 한국제에서 나오는 그런 가비능이라보도근이라는 이런 장수들은 정말 위대한 장수들이에요. 음. 그럼 뭐, 솔직히, 어, 중랑장 됐다. 중랑장.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보다 이제 한나라도 그렇고 한나 시련도 그렇고 이렇게 진나시절도 그렇고 많이 받쳤죠 어, 침입을 침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나라 고구려가 많이 외세의 침략을 막았듯이 그 많이 국물을 이제 더 세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많이 국물도 받치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 너무 고난했죠 사실 저기 하북에 사는 사람들과 서량에 사는 사람들이 용사도 못 짓고 이렇게 살면서 불행하게 살았죠 맨날 죽고 끌려가고 그래서 많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쪽을 막고 있는 어 부족,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을 막고 있는 군주들 태수들은 절대 바꾸지 않았어요 이들의 권력을 주어주면서 막도록 했죠 마치 세종대왕이 그 누구죠? 아, 아그 김종무 장군이가 하여튼 김종무 장군인데 그그 그, 하복을 무조건 맡긴 것처럼 이런식에 맡겼죠 자 관직 좋아요 제 시정을 더할수 있겠는데 매전 병사 증가량을 늘릴까요? 병사 증가량을 늘릴까? 병사 증가량 인사 명령서 증가 좋다 명령서 증가 명령서 명령서? 어, 함성 개방 아, 어, 이런거 좋네 레벨에 따라 함성 개방 뭘 해야되지? 어, 건강회복률 상승 다칠일이 많나? 음. 경험, 경험상상이 좋아 보이네 아 포스트가 나겠구나 좀 줍시다 이러면 경험치가더 올라가겠죠? 이제는 능력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계속 그 일을 하면 네. 병력 충분하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g 제 t 열심히 don't know if 이 o u can't g e 하 it. 점령한 n t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 전쟁을 더 해도 될것 같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아, 조조가 여기까지 왔다. 조조들이 무관을 정리했네. 조영이더 가기 전에 제가 후복으로 가지 않으면 전쟁을 치면 되는 거네? 어? 근데, 밀린이 혹시? 여포 아, 어디 갔어아 여포 내가 죽였지. 아 여포 내가 죽였지. 당년은 얻고 싶은데? 아다기영기영이 기령, 유빈에 갔어요. 원술 오늘 어, 언제 배신는거야 검각이요? 검각 어디? 검각이면 이쪽 아니에요? 아 여기서 와자동에서 그냥 우주방을있습니다 제가 <웃음> 유장에서 가서 검각과 검각을 갈리는 조조와 싸울 땐가? 아직 조조랑 지금 사이를 일부러 조조 형님이랑 은 사이를 좋게 했어요. 조조 형님이랑. 어, 아 근데 손견이 너무 손견이 너무 못 컸다. 선택이 이게좀 아깝다. 김찬영을 정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검각을 검각을 싸울 일이 있으 좋겠다. 기뻐! 오모치 다 오, 여로이 아, 까 여기 땅에 아까 하나 빼놨죠, 아까. 업 쪽기아 정말 쪽에 이제 농업을 다 시켜도 되나? 상업이 끝났나? 어 이게 상업이 이제 개발이 끝났어요. 돈을 잘잘 벌다. 나는 돈을 여기 이제 농업 개발이 시작했고 진양 땅은 진양 땅은 좀더 상업 개발을 좀더 해야 되고 옥당도 지금 이제 이제 들여온 점을 만드서 상업을 더 개발하고. 고고로에 마았다호 역시 상업을 더 해야되고 어? 다성이 짧구나 남피는 해야되고 이제 이... 여... 공손찬을 점령하게 되면 이장수를 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다또 포토를 하죠 짐 부실 때가 아닌데 자자 빨리 와. 왜두 개가 생니? 각소より報告です. 자 이제 포로를 또 등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까카 군주가 직접 가는데 마이가 좋아. 무카오. 재수니까. 아 근데 문출을 등용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열량은 어디갔지? 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아쉽네. 감사드려. 산업개발. 공양이 어디지? 아 이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이제 공양. 이쪽일 것 같은데. 어딘가가 지금 상업개발이끝났는데 종량이 어딘가 업쪽인가? 종량이 어딘가 어, 저 외국분 어제도 오시더니 유명해지고 싶냐구요? 그쵸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있지만 뭐 이상한 짓들은 살짝 보고 싶진 않아요 흘러가는대로 동기 옛날에 삼국지 영걸전할때 동기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 유비님 선물 받으시고요 제가 봉선창과 봉선도를 정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고 어, 빨리 와 아기랑 얼른 와 빠르게증군하라 우리 공손도도 가야 된다. 공손도, 왜 이렇게 병력이 많냐? 공손도는... 병벽을 들었다. 공벽을 들었구나. 요렇게 돈을 줘. 감사다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농장에서 일하실 거니까요. 야공선찬 조운을 드디어 내가 얻는 건가? 어 노자룡. 그럼 진짜 엘리트만 모아가지고. 언제나 았어 위쪽 땅은 그냥 뭐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위쪽 땅은 뿌린 애들을 모아서 위쪽에서부터 채우는 거지 알아서 알아서 개발을 하라고 오 주자룡 주자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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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 다음에 공성도를 실어 가야될것같아좀이좀 하고. 좀 하고. 이거 좀 하고. 을 뺏어볼까? 이거 좀하이걸 이거 이좀렇 이거 좀고좀고 좀. 코네로의다도가 그 땅에 좀 지키기가 좋네. 아 근데 속도가 좀 빨라서 그네 그에 또몇번 했다고 익숙해졌다고. 시체가 아, 도착ました 아, 뭐. 아하, 이게 또 돈을 주시다니. 돈을 주시다니 또 감사합니다 또어이구어이구 어이구. 돈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고오이をご이ください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오이이고오고이이고오이이 유비가 복양까지 와버렸어요 조조랑 다이다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하겠죠? 그저 병력을 모아서 임진왕을 내려가던 동관을 뚫던 이제 돌파할 때가 됐어요 수족가갈 때가 됐습니다 이쪽 이제 위쪽을 이 친구들에게 다 맡겨놓고 이제 좀이 찐따들로부터 찐따라편표하기좀보런데 위에 애들 이제 맡겨놓고 진군을 해야겠죠 전대 아, 되는서아수성으로 보내놓고 후부들의 후부들도 구경해 놓고 아, 양평을 그렇게 양평을 빠르게 빨리 점령해야 돼 지금 누가 면망한거야 또엄백코아 엄베코 아. 아, 누구한테 면망했지? 왕랑에한테 면망했나아그래야아 유여 이게 누구죠? 왜 이렇게 아, 누구였지? 유..유 유 있는데 유시감문아 유요 맞다 유유한테 퇴사자가 태사자가 있구나 아, 더광님 더광님이 가셨습니다 아 근데 굴량이 조금 부족한데? 굴량을 조금 옮겨야 되겠.. 어이구.. 량이왜 이렇게 많아? 어분 뭐왜 이렇게 많아? 아니면 이, 이, 이 돈으로 돌파를 할수 있을까? 굴량 18000밖에 안되는데? 출진해 누군만 갑시다 그늘 나가서 어그로로좀 끄세요 됐어요? 병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수성을좀 보냅시다 어쩔 수가 없다 아, 이 수많은 인재 중에 조달을 할수 있는 인재가 없어? 분량을좀 보내주세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있는 이와마이리마스 뭐냐, 이급을 잘해야 되지 않 자리에 까 이제 위에서부터 무루모 인재로 대울게데하이하이브에이에가이가이브 맞을걸 리이자리이 공선도의 병력을 빨리 끌어내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평에 유능한 유능한 인물이 있다고, 형도 탐색을 안할 수가 없지. 아, 다 와라, 전에. 내가 아, 포상 주는 거또 깜빡했다. 아 전에랑 떠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황건정 맞을 거 같은데. 조사모 아, 아니마나 어, 뭐야, 백마? 아니, 그 백마 장군의 백마? 그 백마가 이백마가 그백마가 그백마가 그 맞습니까? 현찬 형이 타고 있던 거 아니었어? 경에서 <목소리> 어, 현찬 형이 좀... 좀 탐색을 안 했네. 백마를 누구 주지? 경파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쓰고 나는데. 그래도, 우리 느낌 그래야지 또 잡히면 안 되니까. 아, 얘 아직, 형님 빨리 와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없다, 여기. 이렇게 가면 좀 진군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 새끼님도 갑시다, 이제. 수석을 갈까? 올라가면서 이병력 정리해서 하면서 가는 게 낫겠죠? 뭔가 여기 갑시다. 이발. 이게 병력이 많이 나가 있으면 그 이게 부족하더라고. 요 제 군량이 너무 부족하더라구요. 지금 16000맛같요 빨리빨리 보급해져요 아직 300으로도 부족해요. 이거 누구죠? 여기서 많이 봤는데, 전주 아, 야저게 아닌데, 거기서 많이 본일러웠을 텐데. 아 역시 군량이 위험이 찾아왔다. 나, 평당에 나, 그냥 평땅이 아니고... 지씨 맛이다. 아, 빨리 군량을 보급하라.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빠르게 군량을 보급하라. 이쪽을 다 점령해야, 지금 마음 놓고 이쪽으로 갈 텐데, 병사도좀겪보내고 너무 좀 멀다. 슛 타드 이다시마. 내도록 해. 어디를 넘어가려고? 지금? 고치라니 누구 건다는 거야? 치다자 빠른 빠른 이도 괜히 붙들어 갔나? 다시 아, 배신하기 시한다 친구들이. 아 그냥 어떻게 는데 보지라고랑쿠다제 아, 포상. 괜찮으 장소 좀좀 옆에 쓰지 않을까? 이가거 군주를 잃은 군주가 배신해 버리는. 군주가 먼저 배신을 딱 어, 알겠습니다. 합류하겠습니다. 하니까 바 앞에 포포로투항항 t 애들이 민망하게 t t 죠 공손찬 없는 공손찬군 원 원수 t 없는 원 i 의 포로 문축 <웃음> 알량은 어디갔죠? t 어디 o 알량이 i 어디가 e bit of a 사실 알량보다 문치가 더 셌다고 해요. 사... 여러분. 근데 문츠는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수송대 오 어, 좋다 이거. 그대 군량 수비량. 아 자동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좋은 하는 더 좋은거 아니야? 하나하나 해주는게 더 좋은거 아니 직접 합시다 무력 뭐 줄까? 화기 효과 상승, 불함정 개방, 전투는 멋있다. 아니면 전투를 열까? 수석에 관한 거뭐 없나? 응 정난 투석 진영 효과 상승, 포스트는 부족하죠. 어린 진영, 흥분 강화, 이거 음, 뺄 수가 없네. 경참기야. 물량도 중요하고, 내력도 중요하고. 아 경험치 좀 빼고 지금 투덕기를 잘 써서 빠르게 공격을을 조명했겠음 아 저건 좀 직접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양평 병력 봐 이렇게 많아 아저 계략으로 다 뺏어야겠다. 공력이 너무 많은데? 가시다또화면왜또 나오지 않을까요? 가족. 원소가서. 오. 아 정난 하나 가져가면 좋다고. 안돼 아그 분량이 너무 없다. 이형 정난, 정난 누가 갖고 있죠? 어, 정난이 아무도 없네 우차로 부시는 수밖에 없다 술동 맥으로 갑니다 아, 근데 그군량이 빨리 와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도 한번 보내죠 이 중요한 게임이요. 어쩌다 보니까 이ってくる. 분량보다 중요한 게 없어. 고려와 아리가타이는 아무도 없었다. 좋습니다. 마기어도 <목이도> 괜찮아요. 어차피 조사 아, 아, 아, 좋습니다. 자 얼른 오세요 우리 군에 지금 미래가 창창한 라르군에 오시고. 고보고いたします. 자또좀 감옥에 계신 분 누구 계시죠? 감옥에 계신 분손 분은... 마이루카. 어, 공손범 이 동생 아닌가? 과목에 계신 분손어 조자룡 자룡형을 입고 있었네 여기 하북 점령하면 한번 싹 정리하고 이제 이각을 치러 낙양 땅에 모일게요 오노는 장소도 모여서 싹싹 갑니다 이각을 치러 딱 이것과 마초를 점령하고 마초 점령하고 이 서량으로 내려가든, 아 서량이다 이 서쪽으로 내려가든 조조랑 영혼의 맞다이를 하든 어, 두 중에 하나 지금 선택을 해야될 것 같아요 현재 어딨죠? 현재 장 안에 있나? 음. 어 그럽시다 자 그럼 음, 우리 궁선들 다 하복을 정리하러 갑시다 <목소리> 어 원수 형 잘했어요 역시 하복 군주다고 아요 하복이 이각이랑 손 안잡고 있어요 이각이랑 험악해 근데 조조가 하도 쳐들어가가지고 이각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안오더라고 저기 지금 서왕 그 초반에 얻은 서왕이 아이 저기 지키고 있어 서왕이 저기 지키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와요 서왕이 지금 죽을 때까지 저기 지키고 있어